오빠야들, 언니야들, 아따시와 애기보부장이 아니라, 애기부, 엄마인, 애기보부장이에요 하와와와와, 여럿이 끄네. 귀요와 귀요를 가지고 찌개조를 만들 거예요. 우선, 귀요를 끓여주세요. 튀기와 식초를 넣어주시는 거예요. 이빨, 이빨. 건드려진다고요? 뭔가 살살 것 같은 같은데 아니. 와 맛있겠다. 오이시있이 치즈와 애기부부처럼 위한 것이 와요. 오빠 야들, 언니 야들도 치즈 좋아해요? 나도 치즈, 치즈 다이스키. 치즈 먹어버리면. 지금 어 나고 뜨거워 뜨거워 헌또이 아찔이 됐으요 애기부부짱 밥 먹고 싶어서 발동동발동동 애기부부짱 엄마 그렇게 보고 있으면 부끄러 부끄러워 애기부부짱 애기부모짱이 주는 이 치즈 먹고 무럭무럭무럭 무럭, 무럭, 자라야 돼요 많이 많이 먹어요 듬뿍 듬뿍 진짜 많다. 아기부부장 맛있게 먹으러 가요. 내 네, 집고 내 네, 집고. 아기부부장은 언제 봐도 애기애기해요, 그쵸죠 아기부부장 애기 오늘도 모룩모룩 자라는 거예요. 부단만큼 커져가지고 아기부부장을 지켜주시는 것이 와요. 아기부부장 코에 치즈가 묻었어요. 아기부부장이 배가 고팠나 봐요. 배고프고. 아기부부장 다 먹어요. 캄바레 깜발 캄바레 깜발 캄바레 맛스. 아기부부장이 아기부부장이 한 치즈를 다 먹어 버렸네요. 우와! 우와! 아기부부장이 아기부부장 오늘도 너무너무 가와이소 항상 애기부부장 입어해 주시는 것이 와요 약구소쿠 부끄루 부끄루 부끄루 부끄루 부끄루 부끄루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휴 씨 현타 오지겨네 이거 어떻게 하시지 대단하다